와... 아, 잠깐만 그저 내가 뭐 잘못보고 있나? 가야. 저기 차위 봐봐 미친거 아니야차 위? 아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게 <웃음> 어디가? 아 그냥 맨만 구경하라 대가? 이거네 깨, 깰 생각하지 말고 <웃음>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로스트에그 3입니다 예전에 로스트헤그 1,2를 아주 고통받으면서 같이 플레이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또그 똥겜이 차기작으로 3까지 나와버렸네요 오늘은 내네 얼간이 친구들과 함께 같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 예. 하이, 하이, 하이 오늘 열심히 굴러봅시다 핸들로 어? 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이 노란색이 누구야? 나! 바 아... 이게 누가 봐도 다곤이고 음, 이게 농기혁이네. 나도 안색이 없어서. 이게 점프하고, 어, 일정 높이로 추락할 때마다 왼쪽 위에 데미지를 입어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게 계속 계란이 깨지면 깨질수록 생명력이 늘거든요. 맞아. 아, 점점 아, 단단한 계란으로 대체가 음. 됩니다. 자, HP 먹고, 화살표를 따라서, 점프! 엄마야! 점프! 이게 좀 푹신한 바닥에 착지를 하면 데미지를 덜 입어요 아니 무슨 1탄부터 난이도가 이래 아니야 아니야 귀여워 이 스테이지는 할수 있어 어, 어, 와. 어. 어, 왔네 왔다. 왔네 왔네 야 토스트도 먹어야지 그치 토스트는 아, 앞뒤로 있지. 아나 아, 이런 야저 아, 업적 못 참는 병 있잖아. <웃음> 나도 저거 다못 봐야겠다. 적어도 1 스테이지는 먹어줘야 되지 않겠냐? <웃음> 앞으로 계속 못 먹을 텐데. 쌉코스인데? <웃음> <웃음> 그럼 내생각다로양 네, 먹고. 아나이 감들 적응 해버렸다. 나 오늘은 진짜 무조건 깬다. 들어가. 아, 가자! 가. 가. 아. 아. <웃음> 나이스 젤 5개 아주 야, 좋습니다 자이스테이지 미술실이네? 뭐야 어. 마우스가 안 사라지네? 어? 우클릭을 아, 누르면 누구야? 깃발을 세울 수 있구나 그게 체크포인트네 체크포인트를 내가 원하는 장소에다가 할수 있네 괜찮아 나는 고인물이니까 예 <웃음> 나는, <웃음> 나는, <웃음> 나는 고인물이니까 어, 저쪽으로 가라는데? 아... 나 길을 알 것만 같지 않아 토스트가 잠깐만요, 원래 아, 두개인데 어딜 가야 한번... 되는데? 아 여기 있네 아! 그저 거울 같은 거? 뭐지 저스 거울이 아니라 문인데 창고방이야 창고방 절로 음... 아 아, 가야 된다 아! 지금 계아 계란아 아으아아아어 오케이 역시 경력자 봤어? 어. 봤어? 어, 우와. 왔어. 넘어왔어. 뭐 여기에서 아, 나도 겨우 떴는데 나왜못 넘어 가? 이렇게. 오케이, 아, 토스트 아, 두 개째. 아, 옆으로 튀는데. 아, 어, 이거 떨어질 뻔했어. 오케이, 먹었고. <웃음> 방움 바움. 어느 나라 사람이야요나 <웃음> 어. 뭐야? 누구세요? 어. 어. 아, 천천히 천천히. 어. 아, 왜 이런 곳에 후라이팬이 아, 있냐고. 와! <웃음> 아, 계란 <웃음> 먹고 싶어 벌써부터. 그요? 저 이거 어, 단. 여기에서 저, 저, 한 번에 올라가야 되는 중요해. 거야? 진짜로? 아 저기로 가야 돼. 어, 울 깜찍해. 이거한번 떨어지면 다시 못 올라가더라고. <웃음> 오, 금방 아, 아우 야 이거 못 올라가는데 이, 여기로 올라가는 건가? 아, 안 되는데. 이렇게 <웃음> 저쪽 올라가. 저쪽은. <웃음> 저쪽은 그들만이 니가 하고 있네 <웃음> <웃음> 지옥도가 펼쳐지는 <웃음> 소리다. 부스어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뭐, 이참부터 이래. 야, 맞아. 뒤집어진다. 나 뒤졌어! 아, 아, 아 안, 안 가져. 너는. 아, 저기, 저기만 올라가면 되는데. 저기가 닿으면. 다음엔... 어? 어? 어, 나 알았어! 어떻게, 너. 어떻게. 으야! 어, 형, 아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 일단 책상을 넘어가고 여기서 저 그림 그림 거치하고 있는 의자 있지 그림을 거치하고 있는 의자? 여기 아아 어어 아아 렛츠고! 아아아아 아아 이거좀이 되는거 맞아? 될거 같긴 한데 어 됐다 아아 <목소리> 아아아 아 확실히, 확실히 돼 확실히 돼 일단 형 한번 해봐 아 밀지마 형 제발 부탁이야 아, 와아야와아 갔는데 아 갔는데 저, 저거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 <웃음> 저거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거 같은데 아, 난이도 개높은 거 같은데 이것도 그나마 찾은 거 아니야 형이? 그러니까 <웃음> 그치, <그렇구나. 웃음> 이거 왜 방법이 없어 근데 <웃음> 자한 명만 되면 바로 다음 스테이지 가자 한 명만 되면 뭐 <웃음> 소리에서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점프? 이거 캔버스를 밟고 추진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 안돼안돼 아, 오르막길이어서 내가 방금 정말 완벽하게 캔버스에 모서리를 밟아가지고 점프를 했거든 안돼? 안돼 될 때까지 한다 하다보면 되겠지 한평생이 지난 후 우리... 다음... 음, 다시, 한번... 다시. 가, 다음 스테이지 가자 음. 뭐여 음. 자동차 전시장이 왔다. 있냐? 어 뭐야? 와 여기 그래픽이 좋다 아, 계단이 있네? 너무 기분 좋아 어 이쁘다 우아 계단 오르는 건데 우와 한 그게 어, 아 계단 오르면 잘해 이 계단은 나에게 절대 위험해. 갈수 없어. 아! 난올라왔어 오케이 오케이 나도 왔어. 아난왜못 계란... 올라가냐? 근데 요번에 사다리야. 어. 내가 봤을 때 이거 이것도 포기야. 아니? 형 너무 나약해. 어. 지금. 계단부터 왜 이렇게 어렵지? 오케이 오케이 하나 올라왔다. 와, 됐다. 야, 이게 <웃음> 이거 개깜찍해 이거 해 봐. 너무 기분 좋아. 두 칸씩 두 올라가 두 칸. 어 맞아 맞아. 나두 칸씩 하고 있어. 두 칸. 두 칸씩. 두 칸. 두 칸? 아 진짜 이거 계단, 계단 깨... 개 씨. <웃음> 우는데? <웃음> 브레이크를 아. 잘 쓰면 될듯 <웃음> <웃음> 어, 아유 타고나아 어, 나, 나, 우리 나, 사이 나 먼저 너무 갈게. 가까운 먼저가 어, 알았어 나 먼저갈게 오케 어, 어. 오케 오케 아, 맙도 안돼 <웃음> 그럼 나 그럼 나어어난 아, 내가 지금 사람이라 너무 행복해 어 너무 다행이야 오케이. 죽어버려 <웃음> 죽어버려 흐용한 <웃음> <죽어버려. 웃음> <웃음> <훌륭한> 계란 녀석. <웃음> <웃음> <웃음> 계란 후라이 나 돼버려. 어? 아! 금방 갖게 저거 먹어야돼 으악어 야야야야야야 뭐야 여기 한솥도시락 두두 그릇이 있어 <웃음> 한솥도시 아... 얘들아 한 명씩 올라가자 한 명씩 계속 충돌 아, 오케이, 충돌 일어나서 이끄쏗 이끄쏗 이끄 다음 형이가 아! 오케이 나 올라왔어 나 올라왔어 올라왔어? 아! 아! 인생은 한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형 해봐 오, 오 드디어 와와 왔다 구 잘했어 드디어 왔어 오케이. 형 고생했어 기다려봐 나 하겠다. 지금 다 왔어 하나만 오케이. 하면 돼형 <웃음> 간다 간다 간다 오. 왔다 왔어 와굿 올라갔어? 아, 와, 와 대박 왔소. 와 됐다. 대박 저 혹시 미안한데 안 좋은 소식 하나만 전달해도 될까? 건데. 아니 아니 희망을 끊지 말아줘 미안한데 이쪽 길이 아니었다라는 소식이야 엥? 어, 어? 화살표를 보면 반대쪽으로 가라고 아니 있던데? 아니야 거길 넘어가서 이제 가는거지 넘어가는게 없어 형 어? 맞아? 아 넘어가는게 이쪽으로 넘어가는건가보다 뒤로 응 여기로. 맞아 그래 거기로 가는거요 어 왔네 형 그렇지 나왔다. 우리 한명만 더 기다려보자 형 아니, 너무 너무 어두운데? 어나좀 어, 감잡을거 같아 저기 아니, 아니야. 나 어? 큰일났어 혹시 꼈어? 어 야, 우클릭 박아 우클릭 박아라 박았어 일단 오케이 죽어 <웃음> 어? 플래그 아! 어? 왔다 돌아왔지만 다시 가 어, 돌아왔지만, 돌아왔지만. <웃음> 다시 가 <웃음> 어? 나야 <나>, <웃음> 그냥 일로 <이리로> 오면 되는데? <웃음> 형 어디 갔어? 여기 여기 그냥 <웃음> 여기로 넘어오면 되는데? 여기 천막 여기에 개구멍 같은 거 있어 에? 그래? 나 <웃음> 넘어왔어 여기 여기 자동차 있는데 왔어 나 에? 뭐야 이거? 어? 에? 에? <웃음> 뭐야 <웃음> 이거 여기. 여기 맞아 어디 어디? 어디? 와 여기 어디 어디, 어디 나어떻게 <웃음> 계단도 못가 이제 그래, 어못 나도 넘어왔어 뭐야 아이수. 어디로 왔어 흰색 천막 흰색 천막 계단 <웃음> 그 흰색 천막? 2층에서 계단 오르기 전에 뒤쪽에 보면 흰색 천막 있거든? <웃음> 와 아, 잠깐만 그, 저거 내가 뭐 잘못 옆쪽, 보고 있나? 헤이 에브리원 네프라이팬미치 네. 네. 진짜 비속어서 미안해 진짜 ㅈ ㄹ 거든자 와서 봐줄래? 네! 그차 위에 저기 차위 봐봐 미거아야차 위? <웃음> <웃음> 아, 뭐야! 저길 어디게 가? 아, 그냥 맵만 구경하라, 되가? 이거네. 깨, 깰 생각 하지 말고. 와, 진짜 깜찍해 죽겄네, 그냥. 아, 이제 계단도 못 가요. 그니까, 여기에서. 어, 아, 근데 저길 어떻게 가? 아니, 카메라 그, 타는 거부터가 개 어려운데? 아니 와, 카메라를 진짜. 타는 거는 둘째치고 이..이..뭐야 이거 요걸 밟아야 되는 거 같은데? 이 가림막? 그러니까 절대 못깰줄 알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깨니까 와 이것도 깨봐라 하고 그냥 만든 건가? <웃음> 그럴 수도 있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그래픽은 지려 그래픽은 진짜 갓게임이야 그래픽만 보면 나나 어? 나 방금 카메라 밟았어 <웃음> 어떻게어나 아, 아, 아. 탔어! 나도 허잇자! 허잇자! 야 봐라 잘했다! 아, 야. 야. 아까네. 어? 어떻게 했길래? 아, 궁금하다. 어, 나 방금 잘했는데그니까 밥으로. 그, 그, 아이씨. 됐자? 아, 씨. 아니, 근데 또 하려고 하니까 되긴 돼. 뭔가 좀 느리게 <웃음> 돌아나 지금. 진짜 그게 짜증나. 아, 키보드 개박살 날거 같아. 키보드는 잘못이 그게, 없습니다. 넘어왔지, 제작진이 왜? 잘못이 있죠. 제작진 개박살 날거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럼 던져 어, 버려. 됐다. 됐다. 됐다. 됐. 어디? 어디? 됐. 어디 있어? 됐. 어디 있어? 어 음? 어떻게 했어? 엣! 엣! 더열 올라. 형형 미끄러지지 마. 미끄러지지 마. 제발. 야, 방아야. 네 말이 맞다. 뭐가 부금이 힐링이라서 더열 받네, 지금. 더열 <웃음> 받아요. 더열 아, 받는다니까. 어, 진짜 봐. 약간 목에 피뜰거 같아. 그래 가지고. <웃음> <웃음>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토스트? 신경도 쓰지 마. <웃음> 먹을 수도 없어. 먹을 생각 일절 안 들어. 제발. <웃음> 버그 있냐고? 야, 버그를 찾는 게 빠를까? 말을 갔다 요 아야! 나야. 와, 와 너무 아깝다 나도 올라갔는데. 다른 길을 넘는 거야? 저 진짜 다른 길을 넘는 거야? <웃음> 오오나 올라서 올라서 올라서 올라서 올라서 잘했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간다. 침착하게 천천히 한 명만 더 어? 간다 제발 제발 제발 <웃음> 어나 어, 슬슬 알것 같아 알것 같은데 똑같아 <웃음> 알것 같은데 <웃음> 알것 같은데, <웃음> 같은데 기분이 너무 나빠. 어떡하 아유 <웃음> <웃음> 씨. 아유 씨. 아유 씨. 아유 씨. 뭔 <웃음> 과호 증세. 라고 근데 과호 지금. 와나 진짜 장대 중간까지 갔어. 와. 아 진짜 아 너무 아깝다. 아. 저 올라가 가지고 가면서 점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그치 어, 멈추지 해야. 않고 계속 점프해야 돼. 아. 지금이야. 아. 지금 지금. 지금. 오. 지금. 지금. 지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미와 아! 대박이다 우와. 와 어떻게 했어? 이걸 하네 희열 지리겠다와 인간 승리다 진짜 와 대박 자 이제 다음 스테이지 갈까요? 와. 아 미치겠다 다음 스테이지 오케이 아, 여... 아, 이건 또 뭐야 이씨 <웃음> 와 여기 <웃음> 뭐그 펜션인가 본데? 되게 좋아 보인다 일단 아, 의자가 아, 있으니까 의자를 올라가 보고 봐야 돼? 어, 의자의 중간에 구멍이 뚫어. 뚫어. 뚫어 있어? 너무 기분 아니, 좋아 우와 아, 의자 되게 편해 보인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 가구를 왜이 지경으로 배치를 해놨을까요? <웃음> 대정신인 사람은 빌로, 아닌 것 같아 일로 가는 거 맞지? 어 맞아 어. 맞아 그, 그렇게 그 가는 거 맞아 나는 숨겨진 길을 찾아야겠어 또 <웃음> 아니 모험가 납쳤네 <웃음> 큰일났다 버그 버그 찾는 거야? <웃음> 버그 찾으러 다녀. <웃음> 버그 이터다 버그 이터. 이건 같이 다니자. <웃음> 아니 너무 뭔데? 우리 실력으로 깰수 없어. 어, 어. 어, 어 방금 봐. 아, 나도 이미 내 실력에. 이건 씨. 어떻게 먹는 거야? 알고 있어 너무 잘. 올라갈 수 있어? 야, 뒷다리로 뒷다리 이렇게 싹싹싹싹싹싹 아 싹싹, 싹싹, 싹싹. 먹었지롱. 싹 먹었어? 응. 나도 먹을래. 나도 먹을래. 먹었다. 굿. 먹으면 뭐해? 계란후라이 내가 꼬고또 먹으라고. 그만해 <웃음> 어, <웃음> 고신, 그만해. 알고 싶지 않아 그만해. 너무 팩트야. 기분이 <웃음> 언짢아졌어 갑자기. 이거 갈려면 모서리, 모서리 밟고 가야, 모서리. 가야 돼요. 너무 멀어서 한 번에. 아 여기서. 너무 가혹해. 아 시작부터. 이런 말은 미안하지만 시작부터 지네. 개같아. 너무 너무 깜찍해. 형 뭐해? 아~~ 개 아깝다 <웃음> 여기, 여기 손잡이 타고 있어 <웃음> 우리 형 편법을 정말 좋아해 <웃음> 다른 길은 없나? 블랜쿤하샤번 <웃음> 기적을 보여줘 <웃음> 제발 <웃음> 기적 같은 <웃음> 소리 하지마 다시 한번 기적을 <웃음> <아우. 컨텐? 웃음> 야옹 네형 <번쩌네. 웃음> 어, <웃음> 커튼에서 뭐해 <웃음> <웃음> 어? 야 여기 타져 일로 와봐.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야? 어드디어찾았 <웃음>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어어어어 어디야? 어디 어디야? 어디야? 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걸 찾는 것도 참 신기하다. 그러 그러니까. 우리 형, 대단해. 자, 간다이. <웃음> <웃음> 아, 뒤로 살짝 추진력 하려고 뒤로 살짝 눌렀는데 떨어졌어. 어! 왜왜 왜, 왜. 또 있어? 아, 어? 너무 안락해서 <웃음> <웃음> 너무, 너무 포근했어나 여기 정신적 치료를 좀 하는 중이야 지금 바하가 우리한테 정신적 <웃음> 치료비 줘야 돼 이거 <웃음> <웃음> 같이 하자고 한죄 다시 가야 돼까먹어 이거를 <웃음> 아, 아 미안해요 <웃음> 아 형을 밀쳐버렸다 내가 아 진짜 후라이팬은 고사하고 저 다음 방만 가보고 싶은데 나도 그러니까 우경이나 하고 싶어 어, 방 너머의 모습만 보고 싶어 이뭐 <웃음> 아니 뭐 우리 뭐 연어 때야 이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난, 나는 왜 영유할라 그래 <웃음> 바위의 계란 치기 개지려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안해자 마지막으로 올라갔다. 시도해보고 어, 플레이어 갔다. 안 되면 포기 아니면 다음 스테이지? 아. 오케이 다음 스테이지?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깃발 깃발 이 있어 소희는 아직 아, 하나의 깃발이 남아있어. 어? 와, 됐다. 아, 아, 아. 아 까비. 아, 진짜 아, 너무 아깝다. 아 마이크 꺼자봐좀 자꾸 모니터 가리고 있어. <웃음> <웃음> 예민해진다 다들. <웃음> <목> 아 웃겨가지고 떨어졌잖아. <웃음> 어올어올라어오오오오오오오와 뭐 있어? <웃음> 어? 뭐 <웃음> 있어? 어, <화끈해>. 진짜 화끈해. <웃음> 화끈하다고? 어, <웃음> 핫해. 이거 뭐야? <웃음> 어, 뭐야? 야 이씨 염소 떨어져. 야 뭐야 저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로 아닐까? 아니 이거 뭐 닫지도 않는데? 뭐야? 저기 왜 정로환이 어? 계속 나와? <웃음> 정로환? <웃음> 오랜만에 든네그 <웃음> 이름. 오케이 올라갔어. 어떻게 올라갔어? 나안와 저게 안다 안 올라가지냐? 진짜 완전 끄트머리에서 올라가야 돼 다들 정석으로 깨고 있구만 이렇게 저형도받아또 찾아낸다 내가 기다려라 알겠다. 야 뒤에 병 죽고 싶어질 것같 항아리 굴러다니고 있어 와아 진짜 난리 <웃음> 오, 났네 이거 막 움직이네 이거 <웃음> 어, 뭐야? 아니, 네. 저 석상을 <웃음> 타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돼요? 아니, 저, 적당히 남겨줘야지. <웃음> 아니, 맨 마지막 조각상 그 후라이팬 들고 있는 거 뺏어다가 대가리 치고 싶은데, 이거 뭐죠? 저길 어떻게 올라가야 할 자, 구경 아니, 다, 음? 다 잘했다. 야, 나가자, 이제. 아이제 <웃음> 도전도 같은데? 안 해. <웃음> 와. 와. 근데 어디로 가야 돼? 뭐가 지질 걸우 와, 여기 축제야, 축제. 아, 저 등불 타고 가는 것 같은데, 그지? 아, 등불도 있네. 근데 저 등불이 움직이는 뒤? <웃음> 아이고 어떻게 타냐고 <웃음> 어떻게 타 일단 이거 타지나? 이거 타질 것같아데 타죠? 타지니 타지니는데 제가 자꾸 돌아 와형저 위에 움직이는 거 나는 거봐 저거 야 와, 저거 뭐야? 타코야? 오. 아니 음식이 하늘을 떠댕겨 그래 저걸 저거야, 밟고 넘어가야 빠졌어. 된다고? 야 저건 뭐야? 아, 야 진짜 저건 개운하다 야 옥수수 구운 거야 저걸 어떻게 타쟤 움직이고 있다는 건 저걸 타야 된다는 얘기잖아 끔찍하다 아니 이건 아, 뭐예요 또? 이거 그 설탕 절임 그거네 탕후루 탕후루 어 탕후루 맞아 아니 맵이 왜 이거 이렇게 넓어 아 뭐야 이거 <웃음> 이거 뭔데 이거? <웃음> 나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아니 진짜 엇 갈아게 <웃음> 축제는, 축제는 재밌겠다, 어? 들어가는 길이 이거랑 이거밖에 없네. 설 노아이 저기서 또 <웃음> <웃음> 꼼수 찾는다. 아그 <아니>, 와중에도 <웃음> 꼼수를 찾고 있어? 천막 주름 어, 데미... 천막 주름. <웃음> 아이씨. 야, 프라이팬 저기 있다. 형, 형, 노아이 일로 와봐. 왜예예 여기 가면 물놀이 할수 있어. 어, 어 들어가죠. 여기 점프해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와우와 물튀겨 와. 개쩐다 수란 수란이래? 근데 물고기들이 다 죽었어 네 <웃음> 움직이질 여기 않아 여 메커니즘이 참 이상하다 물고기는 다 죽어있고 위에 있는 물건들이랑 탕으로들은 하늘에서 날고 있고 <웃음> 어 여기도 올라가지긴 하네 메커니즘 신기하네 그것이 바로 지옥 어? 어쩌면 이게 이게 확실한 엔딩 아닐까? 여기 계란판 있는데? 일로와봐 그 어, 약기소가 파는데 가게 있잖아 가게 있는 데에서 그 흰색 통을 밟고 올라가야 돼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걸? 여기서봐 여긴가? 아닌데 이거 핫도그인데 어 여긴가? 자스마국질온입니다아스마국질게임을변 <웃음> 아, 보냈어 어스마국질 재밌겠다 그러네 이것도 이맵으로는 옷? 아 안돼 계란빨이네 돼. 야 우리 집 사놨다 야 진정한 아, 엔딩이다 와 됐다 이게 엔딩이다 됐다 야 근데 우리 계란이 아닐지도 몰라 진짜 계라은 이렇게 조그만데? <웃음> 우리 지금 보니까 그런... 색깔도 <웃음> 이상해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 컨텐츠를 새로 하나 찍읍시다 <웃음> 번외편으로 <번의> <웃음> 손바꼭질 치킨 내기 <웃음> 거기 거기 좀오고요 <웃음> <타고, 형? 웃음> 거기가 답일까? 어, 어. 여기 아닌 것 같아요! 10초 남았어요! <웃음> 뭐야 어. 이 이거? 이거 시작부터 왜... 후라이팬인데? 후라이팬 시작해? 어? 끝난 거 아니야? 어? 아! 야 이거 옛날 엑스트라 스테이지 역으로 가는 건데? 어본거 같아. 돌아가야 되냐? 아, 아 갈수 있었는데. 아이씨. 여기까지 왔는데. 어, 왔다. 오케이. 안 되네. 왔다고? 넘어왔어. 넘어왔어. 대박 어떡해? 그러네. <웃음> 진짜네? 어떻게? 그러네. 진짜 네 어떻게 갔냐? 떨어져서 다시 해야 돼. <웃음> 어, 넘어왔어. 어, 나도 넘어왔어. 나도 넘어왔어. 나도 넘어왔어. 넘어왔어. 그다음에 어디야? 여기 위로 올라가야 돼. 나는 숨은 넘어 숨 넣을 숨 무이 넘어갈 것같은데 아, 아, 지금. 개빡센데 이거? 아, 환장했네. 오오나 아, 올라갔는데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오오형 올라갔다 아이 무서아 <웃음> 어, 아깝다 어, 나 여기 살래 어, 나 여기 살, <웃음> 거, 살 거야 나, 나 여기 살래 <웃음> 왜? 난 기와장이 좋아 아왜안 올라가죠 여기 때려볼까? 살래 그냥 에라모르다 됐다 완벽하다 아 에이, 나도 기와장이 좋아 나 여기서 살 거야 <웃음> 나 이미 내려와 살고 있어 이미 거주 중 <웃음> 다 기어장이야. 어. <웃음> 형 여기서 버그을 찾아. <웃음> 려 봐. 어, 여기 잘하면 넘어갈 그냥. 수 있지 않을까요? 이단 점프 뭐 대해 대가지고.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어? <웃음> 화나 <웃음> 진짜 더러워. 나 화나. 마시오. 아, 아 그만해. 아. 지옥에서 빨리 <웃음> 벗어납시다. 아안 아, 해. <웃음> 아이 뭐 가능성이 없어 뭔가 될듯말듯하지도 않아 이제 그냥 아, 아, 어리가 거의가 <웃음> 없어 지옥이야. 그냥 어. 이렇게 로스트그3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진짜 진짜 진짜 거지 같은 게임이었고요 다른 분들 소감은 어떠신지 한번 한 말씀씩 해주시죠 다시는 이런 게임 안 했으면 좋겠어 <웃음> <웃음> 어. 저는 그 손바꼭질이 정말 재밌는 게임인 것 같아요. <웃음> 그 다음 바하. <웃음> 죄송합니다. 에이, 이 게임이 이렇게까지 개 같을 줄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 핫방을 만든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웃음> 재밌었어. <웃음> 재밌겠다 그래도. 더 이상 안 나온다니까. <웃음> 응. 어. 난 내열간이랑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 아니었으면 아, <웃음> 진짜 <웃음> 서로 서먹서먹해지고 <웃음> 같이 해어가죠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꺼버려 그냥. <웃음>